어디로 가야 돼요? 아니, 빨리 아, 빨리 아, 아. 씨. 아니 뭐뭐 뭐, 아니 뭐뭐 뭐, 아, 깜짝 놀랐아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침부터 깜짝 놀랐잖아요. 아 민호 형안 뛰네. 역시 그 아, 민호는 사회의 경험이 많아가지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주문, 주문하면 돼요? 아, 이거 주문, 주문하면 돼요? 바닐라 라떼. 네. 아! 네. 아! 네. 아! 아! 네. 오, 저거 봤어 네. <웃음> <웃음> 바닐라 라떼는 무슨 바닐라 라 어, 짜증나. 아, 짜증나! 아우. 아. 시키면 돼요, 다시? 가라고? 어, 열받아. 이게 좀 섭섭해. 음료를 안 줘, 결국에. 이게. 후, 다시 가요? 웃지마한번마 응? 응. 웃지 던져줘야지 바로 던져야지 응. 들어와 들어와 어, 깜짝이야, 씨. 들어와 들어와 마 우치마. 어치마어돌 아, 도, 아니 돌을 발로 차시면 어떡해요. 아니 아니 아니 발로 차시면 어게해요참 물어가면 올수없 시간부터 기길 아. 온다 기길 와. 아. 그리고 어? 뭐 하는 거야데 오늘 아침부터. 야, 이거는 왜 던진 거야. 마지막 담력 테스트. 아, 그래, <웃음> 어, 여기서 과연 이걸 피할지 받을지. 어. 근데 정답이 없던 게 무릎으로 찰지. 건... <웃음> 생각 상당도 못 아, 그래? <웃음> 어.